안녕하세요 정조입니다 오늘도 한번 열심히 해봅시다. 일단 석호 그냥 파베 먹읍시다. 이거 파베로 석호 스택이나 열심히 쌓겠습니다. 이러면 카이사 돈을 석호로 땡긴다. 대천사 아니면 보건 모렐로를 만들게요. 아, 다이안을 쓰고 싶은데, 이거 석호 버려 버리자. 아, 모렐로가 조금 마음에 안 들긴 하네요. 아, 근데 얘평상에도 모렐로가 붙네요? 불타는데? 아, 이건 몰랐는데? 근데 전체에 다 묻히긴 좀 느리긴 하다. 아니, 니코가 두개 나왔는데? 다해야 바로 이성 아니, 심지어 황수지야? 다해야 이성으로 갑니다. <웃음> 아니, 미쳤나봐. 나중에 아이템 제거기로 모렐로 빼주고 <웃음> 아이 핑찍히는것봐 안녕하세요 1등입니다 어, 3-1 다이아 2성 미쳤네요 아, 여기 카이사도 1성인데 다이아가 2성이야 <웃음> 이걸로 구렉 갑시다 리롤도 안쳐도 되겠네요 정말 아 근데 이거 템한펌 쳐봤으면 대천사였는데 그건 좀 아쉽네요 이거는 후반 전문가 먹겠습니다 9랩은 무조건 갈수 있으니까 안 먹을 이유가 없네요 파베랑 템은 조금 아쉽긴 한데 괜찮습니다 솔직히 3-4 해야 이성인데질 수가 없죠? 여기도 황수지 먹고 있네요 근데 요즘 진짜 황수지가 엄청 잘 나오는 것 같지 않나요? 시즌 말이라 그런가 확률을 좀 이상하게 났나? 요즘 게임이 이상하다 이상해 제일 사기친 사람이 이상하다고 하니까 레오나 나이스 엎쳐서 사신기로 받읍시다 아! 웬일로 행복 게임을 시켜주지? I'm so happy happy 아이템 제거기 미리 하나 뽑아둡시다 이걸로 가겠습니다 성배에 선배의... 콩검에 정손 성배두개 아, 근데 탱템도 만들어야 하는데? 그냥 탱템은... 여기 다음 봄용에서 찾을게요 다음 턴에 합치고사수까지 받겠습니다 어 갑자기 막히는데? 일단 돌릴게요 아나 돈만 너무 많은데? 이거 삼성 찍겠습니다 그러면 와우 138원 진짜 미쳤네요 번진감만 먹어서 이거 덕분에 구랩은 엄청 빨리 갈것 같습니다 이번 턴에 그냥 업쳐도 되겠는데요? 무슨 4사네 90원 들고 구랩을와 미친 거아야 이거 바드 하나 안 나오나? 나야도 모아둘게요 아니 <웃음> 진짜 게임이 이게 맞는지 모르겠는데 이번 판 진짜 제대로 돈찍는 해보겠습니다 아 <웃음> 근데 진짜 여기는 얼마나 어이가 없을까요 7렙 20원과 9렙 75원 나이스! 장갑을 가져오겠습니다 오 어, 나이스 바드 오 어, 다이아 잘 나오는데요? 네, 일단은 바드를 넣고 싶은데 이 삔을은 포기 못하겠고 다이아 삼성 뽑아줍시다 이 친구 열심히 했으니까 포상으로 삼성 찍어 줍시다 까비 음, 이다스 안나오나? 어 그렇지 황술지 다시 챙겨주고 <웃음> 근데 암라인 부실한 것봐 피백 소라카 좀 쓸까요? 일단 암라인이좀 비실해 보이니까 소라카가 정리해 주는 걸로 배도 넣어놓고 아 여기는 세겠는데와 이거 한 방에 뚫렸네요 소라카야 시킬스고가 아된 건가 와 이거 아, 소라카가 카르만 터뜨렸어 아 이거 시바나 이정이었으면 이겼을려나 아 근데 저는 이거 피백 소라카 쓰면은 바로 지던데 이거 오늘 또 그러네요 생템을 찾읍시다 어 잠시만 <웃음> 이거 시바나템 예뻐서 그냥 먹었습니다 일단 다이아 두마리 남았네요 이온충격기의 정손 돈만 더 있었으면 솔삼성도 같이 보는 건데 리로를 계속 칩시다 다이아 아 테라 일단은 다이아 두마리는 확률을 좀 올려서 찾을게요 근데 이거 황술지 쓰고 싶어서 일단 테라 대신에 이다스 계속 쓰겠습니다. 아니 근데 여기 지금 이 상황에 알 먹은 거는 되게 용자인데요? 어떻게 이거 황금 알 먹을 생각을 했지? 아 심지어 둘이가 먹었네요. 아 근데 그 둘이 또 염염이야. 염염이 냠냠 거 신뢰도가 아직 높나 봅니다. 이건 이제 소리 났나 아이 쉬바나 이성만 붙이고 싶었는데 왜 이렇게 안 되는 거지? 오 다들 슬슬 따라 붙는데요. 여기는 황금 군단 비닐 형호자 좀 무섭네요. 오 우리 바드 일어나고 갔다. c c 한개 나이스. 이한와 뭐야? 이거 생각보다 쉽네요. 이 다이아 삼성을 그냥 버리면 다른 용 삼성 볼수 있을 것 같긴 한데 이 친구가 하도 일을 잘해줬어 가지고 뭔가 버리기 그.. 미안하네요. 이게 그래도 황금알 깼네요. 그래서 갑자기 로켓선이 생겼구나. 아 근데 이거 한 방에 터지는데? 보내줍니다아삼성대까지아 어, 근데 진짜 팔코형 삼성이나 볼걸 그랬나? 아야야 나와줘 마지막 기회야. 아이. 아야 너안봐안 봐. 안 봐. 써줄래도 안나온다니까 어쩔 수 없네요 그러고보니 이거 다시 피백됐는데? 이번엔 되나? 아이 터진다 <웃음> 난 아, 다이아 삼성 볼걸 여기 겁나 세네요 아이 졌다 아왜 체력 100만 채우면 지는거야 이 집은 리신이 발로 차는게 문제니까 바드를 앞에 올려놓을게요 바드를 리신이 발로 차게 올려놓고 어, 테라로 옆을 살짝 막아줍시다 <웃음> 아참 이거 용가리도 험하게 터지는데 바드는 당연히 압박하지 아니 근데 전투 구도 자체는 괜찮은데? 와 이거 바드가 터져준 거 이미 있는데요? 나이스 아 여기한테 계속 질줄 알았는데 이겼네요 아니, 저, 이거, 승부조작 제이 들어왔는데요? <웃음> 음, 그냥, 바드 삼성 찍고, 둘다 터뜨립시다. 한 마리 남았네? 이승님이 허락이 떨어졌다. 감사합니다. 이거 안난하신다는 거겠죠? 지만 나와 한마리 제발 아, 솔 한번만 찍어보자 와 이게 소리 안드네 제발 진짜 지겠죠? 아 이거 스킨 콤보가 너무 좋은데 와 이걸 버텨? 장하다 라칸 장하다 다이애나 나이스. 소한 마리. 나왔다. 황배는 다받으시고 정손 놓고 스킬 빨리 쓰는 게 좋을 것 같네요. 불만 남깁시다. 애 앞에 두고. 아, 근데 앞에 두면 터지는 거 아니야? 너희를 믿는다. 가자, 우리 소울. 루. 와. 아니 이거 뭐야? <웃음> 저 이거 순식간에 못 잃겠는데요? 자 이렇게 3라운드에 다이아 2성을 띄우고 홀 3성, 바드 3성으로 1등 했습니다. 와 드디어 폴 3성 찍었다.